안녕하세요. 보험금 판례방입니다. 목맨사가 산재법상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어도 자살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법 2022 가학 510484 토대로 명확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쟁점,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것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 위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가 망인이 심신상체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습니다. 상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무렵에도 사회생활을 계속 해오고 있었고 망인에 대한 진료기록에 따르더라도 망인에게 환각이나 환청, 망상 등 일상생활을 곤란하게 하는 정도의 정신병적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망인의 인지능력 등에 별다른 이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 사건 사고 무렵 망인은 직장의 업무 환경, 가족 관계, 주식 투자 실패로 인한 금전적인 문제 등으로 인하여 다소 심한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로 인하여 망인이 자유로운 사결정을 할수 없는 상태까지 빠져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망인의 이 사건 사고 약 열흘 전쯤인 2020년 6월 3일 처음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하였고 위 당시 상담치료 과정에서도 무기력증 울컥울컥하고 하루 종일 멍한 증상은 3-4개월 정도 되었다는 취지로 말하였는 바 망인이 오랜 기간 우울증을 알아왔다고 볼수 없고 망인이 진단받은 중등도 우울 에피소드 또한 의증으로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할 것입니다. 망인는이 사건 사고 몇달 전부터 이미 극단적인 선택을 고민하여 왔고 직장 동료들에게 죽겠다는 말을 자주 하였으며 이 사건 사고 며칠 전인 2020년 6월 8일에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려다가 직장 동료의 방문으로 포기한 바 있습니다. 망인는이 사건 사고 며칠 전부터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는 내용과 망인의 사후 상속문제 처리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두 건의 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이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긴 하나 구체적으로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알수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당시 망인과 직장동료의 카톡 내용을 보면 망인은 직장동료에게 안 그래도 오늘이 기대입니다 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바 망인은 술을 마시기 이전에 이 사건 사고를 미리 계획하였고 이를 실행에 옮긴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망인은 목을 메어 사망에 이르렀는데 이는 일정한 준비가 필요한 방법입니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의 주장처럼 망인이 명정상태에 이르러 심신상실에 준할 만큼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불가능할 정도로 만치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업무상 재인정 여부는 주로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보험자의 면책 예외 사유인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와는 그 목적과 취지, 판단기준이 다르고 각 면책 예외 규정의 문언을 살펴보더라도 업무상 재해인정 여부에 관한 것은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발생한 행위, 정신 이상 상태에서의 자유행위로, 보험자의 면책 예외 사유에 관한 것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로 그 문헌에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이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든 사정들에 비추어 볼때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망인이 사망 당시 자유로운 사결정을할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자살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신 점 고맙습니다.